안녕하세요 치미경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 주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피부에 각질을 연화하는 케 K-오일이 있습니다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하고 하얀하게 뜨고 너덜거리는 각질을 녹이는 오일이 있다? 오늘 그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몬드, 이 아몬드를 볶아가지고 요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을 추출을 해요. 이 캐리오일 요 베커에 한번 따라 볼까요? 잘 보이시죠? 연한 노란색의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이에요. 캐리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을 캐리오일이라고 해요. 이스윗알몬드 어, 캐리오일은 원산지가 스페인, 미국 중동 지역이에요. 색상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허한 노란색 빛을 띠고 있어요. 특이치가 제일 약해 가지고요. 우리가 오일 향수 만들 때 고대 향수, 오일 향수 잖아요. 요즘 mg 세대들은 이게 알코올에 함유되어 있는 그 향수를 잘안 쓰더라고요. 피부에 자극이 있다고 해서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이런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향수를 만들게 되면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일 향수 만들 때 다른 캐리어 오일들은 너무 특치가 강하지 않아요. 코스메틱 용 쓰신다고요? 뭐 괜찮아요. 향수 내용으로 쓰는 것은 코스메틱 오일도 괜찮아요. 어떤 약효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렇지만 이제 피부에 사용하고 피부에 보습작용, 테라마이드, 피부 장벽을 만들 때는 반드시 캐리오일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 캐리오일을 사용하실 때 오일 향수를 다 캐리오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꼭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을 추천합니다. 호바, 아보카도, 뭐그래이프시드 선플라워 이런 모든 캐리오일들이 특이치가 있어요. 아보카도 특이치는 뭐 특별하죠. <웃음> 네. 근데 이 특이치가 제일 약한 캐리오일이 뭐냐 오일 향수를 만들기 좋은 캐리오일이 뭐냐라고 하면 은스윗달몬드 캐리오일입니다 아, 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은 단독 피부 사용이 가능해요 모든 피부 사용 가능하죠 대표적인 이 캐리오일의 효능은 피부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노화 피부, 건조한 피부 예, 이런 피부에 사용하고요 특히 각질을 연화하기 때문에 마른 보짐이 피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질이 막 너덜거리고 건조한 피부에 가장 적합해요. 특히 이 각질이 막 너덜거릴 때는 바르기만 해도 각질이 녹아요. 이씨 달몬드 캐리 오일이 이렇게 왜 피부에 어떤 각질을 녹이고 지의 연화작용을 하면서 피부에 광빛을 내는지 구성성분들을 보면 올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올리브오일에 많이 들어있는 구성성분이라고 해서 올레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올레산이 62에서 많게는 86%까지 들어있는 것이 씨달무드 캐리오일이에요 피부에 세포를 재생하거나 또 피부에 어떤 보호장벽을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 이외에 각질층, 그러니까 세라마이드를 형성하는 성분 중에 리놀렌산 펠미트산, 스테아루산 이런 성분들도 이제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 바르면 안 되겠죠? 건조한 피부, 노하우 피부에는 무조건 발라야 되는 것이 수윗알몬드 캐리오일입니다 수윗알몬드와 잘 맞는 캐리오일들이 있는데요 어, 호호바, 그래프시도 함께 브랜딩은 너무 좋고요 약간 색소침착이 있고 시큼시큼하고 암치료, 그 방사선 치료받고 나면 이렇게 색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 마카다미아와 어, 호호바와 스윗알몬드와 함께 브랜딩 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스윗알몬드 캐리오의 주요 영양성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있는데 세포를 재생하는 비타민 E, 비타민 B2 이 비타민 E와 비타민 B2는요 피부 또는 많은 조직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E, B2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영양성분이 필수 영양성분이죠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칼슘, 아연 이런 성분들의 미네랄들은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스윗알몬드 오일을 가지고 이제 매뉴얼테크닉하거나 바디오일로 만들어서 바르다 보면은 노폐물이 너무 잘 빠지고 부종이 굉장히 잘 빠져요 그 이유가 바로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칼륨은 보통 염분을 제거하거나 노폐물을 배출할 때이 칼륨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스윗알몬드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며 물 마시기 전에 스윗알몬드 캐리 오일을 품모금 입안에 머금어요. 그리고 체하 15분에서 많게는 20분 넘게 올플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저 입안에 수이 달몬드 캐리어를 넣고 혀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잇몸부터 꼼꼼하게 혀가 닿는 모든 부분을 체하 15분 길게 20분 정도 오일풀이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입안에 마사지를. 근데 보통 이 오일은 입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다 살균시켜요. 꼼짝도 못하게 활동을 막 번식하다가 오일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일스톱이에요. 오일스톱.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점막 부분은 재생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침에 눈떠서 여러분이 치아를 보시면 백태가 많이 혓바닥부터 잇몸까지 허연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죠죠 근데 이제 이 스윈알몬드 이 캐리어를 입안에 딱한 모금 물고 이렇게 있으면 각질들이 다 녹아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만든 아로마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고 탁한 37도, 38도 온수로 이제 헹궈내면은 이 잇몸이 빨간해져요. 그래서 염증이 잘안 생기고 예전에는 입냄새가 되게 많이 났어요. 제가 일반 치약을 쓸 때는. 근데 입냄새가 잘안 나요. 그래서 이 오일 풀링은 눈 뜨자마자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것이 수윗달몬드 오일 풀링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마른 보진이 폈을 때 팩으로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보통 부직포 팩 눈, 코, 입이 여기 구멍이 뚫린 부직포 팩 나오잖아요 마른 부직포 그거 하나는 너무 얇아요 세개 정도의 수윗달몬드를 축축하게 적셔서 덮으시고 있어요 물론 스킨, 에센스, 영양크림까지 바르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세안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침이다 난 화장을 좀잘 먹고 싶다 라고 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팩 먼저 하는 거예요 한 20분 후에 떼어내고 톰크렌즈로 세안하시고 나면 얼굴이 연기가 반짝반짝해요 각질이 다 녹아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각질이 막 일어나잖아요 옷에 다 묻어나죠 그때 바디 오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면 좋냐면 톱된 100ml 갈색 공병에 찌달몬드 40ml 호호바 30ml 그래프시드 30ml 브랜딩을 해요. 거기에다가 레몬글리스 8방울 카마일로만 7방울 라벤더 8방울 또 프랑키센스 한 7방울 이렇게 브랜딩해서 바디 오일로 바르셔도 너무 좋아요. 바디 오일만 발라서 흡수만 시켜주시기만 해도 각질이 다 녹아서 없어져요 혹시 이제 발뒤꿈치에 각질이 막어덜거리고 갈라지고 두껍고 염증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와이드 티티와 라렌다 반바 섞은 것을 충분히 뒤꿈치에 갈라진 부분에 발라주시고 그 위에 이스위알몬드를 충분히 발라서 마사지를 하고 비닐랩을 신어요 그 위에 양말을 한번 더 신고 최하 30분에서 많게는 40분 정도 계시다가 벗고 두들기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각질이 막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던 곳이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이 스윗알몬드는 단독으로 립오일로 써도 돼요. 우리 보통 보면 롤 공병 있잖아요. 그 공병에 스윗알몬드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입술에 바르셔도 되고요. 또는 이 10ml 롤 공병이면 5ml는 스윗알몬드를 담고 5ml는 아르간을 담아요. 여기에 에션셜 오일을 향기가 좋은 메롤리 한 방울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라벤더를 한 방울 넣고 흔들어서 리버 오일로 쓰셔도 너무 좋아요. <웃음>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는 피부는요, 오일 에센스 만들 때그 수이달몬드를 꼭 처방하시고요. 또 영양 크림 만들 때도 호호바나 아르간 대신에 수이달몬드 넣고 영양 크림을 만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이달몬드 캐리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네. 궁금한 것은 질문하기 감사드립니다.